안녕하세요 달빛으로 그리다의 달빛입니다 아, 제가 2020년에는 그림 위주로 조금 올리고 많은 활동을 못했죠 이번 2021년 새해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시고 관람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제가 그림뿐만이 아니고 리뷰도 할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! 혼자 미친새 이렇게 돌아볼까?